안녕하세요. 지영켈리입니다. 오늘은 라인펜과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예쁜 장미가 있는 창문을 그려보고 뒷펜으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인펜으로 예쁜 창문을 그려주세요. 저는 사진 속에 있는 창문을 참고해서 조금 변형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케치 속도는 6배속 속도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피그마, 마이크론 0.1mm 펜이고요 종이는 틴또레또에서 나온 300g 엽서지입니다 수채용지 250g 두께 이상의 수채용지를 사용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라인펜으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두께의 유성 라인펜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플러스 펜을 이용해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펜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돌려가며 장미덩굴을 풍성하게 그려주세요. 중간중간에 흰 빈틈이 자연스럽게 남도록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그려줍니다. 이제 붓과 물을 이용해서 물칠을 해보겠습니다. 장미 덩쿨 부분을 칠할 때는 큰 붓으로 한 번에 마구 문질러 물칠하지 마시고 작은 붓을 이용해서 부분 부분 톡톡톡톡 물을 얹어주는 느낌으로 흰 빈틈이 자연스럽게 남도록 그렇게 채색을 해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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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s c a n n lie, and it feels so. The way you like a song, you Ooh. know my heart. Cause you know me, know my heart. You're everything i n my day. I love the way you know my heart. Yeah, alright. The one who showed me now and forever, know you'll never be alone again. All day, oh yeah, all day. I c a n let you know that you're my boy. The one who showed me a friend. 밤에 나 혼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맘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예예예 yeah, yeah, yeah. 네가 좋아하던 와과 선물을 준비했겠지 기뻐할 너를 상상하며 근데. 생각을 하면서 너를 추억만 하게 된 건지 예. 푸른색 계열의 장미 덩굴도 그려보았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12배속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람> 날엔 나는 내게 너무나 서럽겠지. 내 맘과 다르게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사랑한다는 말, 로도 부족했던 너에게. 섞게 만들었어. 근데.